자이런 계곡들이 쭉 위로 이어지네요 바위들이 모습이 좋고요 기암계서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이 지역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 라고 합니다 여기 계곡에 바닥이 전부 돌로 돼 있어 돌로. 여기도 소라를 많이 잡았네 물이 엄청 좋네 여기 왔다 왔어진는게 왔다, 왔습니다 왔다는 경기도 연천군 연철업 동막리에 있는 기암계습과 울창한 숲이 있는 동막계공으로 달려갑니다 서울에서는 한 80km 정도 가야만이 있는 계곡입니다. 오늘은 동막계곡의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한 6km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곡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탐방해보고자 하는 동막계곡의 시작 지점은 바로 천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헤테이지. 그 다음은 동막리에 있는 응해암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야영장과 마지막으로 돌둥지 유원지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계곡의 시작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괜찮은 곳이 보입니다. 아마 저기가 천머리 인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은 천머리 라는 곳이 보이는데 저기 한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계곡에 천머리에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배도 보이는 거 보면은 평상시에 넓계 곡에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영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저기 보트 띄우고 하는데 물이 맑아요. 물은 막는데 밑에 흙이네 흙이라 바닥이 자갈이 아니고 흙이고 저쪽 보면은 물이 중간에 거품이 있는 거는 물고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내천이고 여기 개인 사유지 같아요.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계곡들은 평상시에는 왼쪽 야영과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7,8,9월 달에는 한시적으로 많네요. 그늘막이나 텐트를 칠수 있고 물놀이도 할수 있게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아 계곡이네요 물을 갖다 아, 여기 텐트 다 되어 있고 아주 좋네요 다 야영하고 있어요. 물이 앞으로 있고, 쭉게 있는데, 저, 저쪽으로. 한... 이게 혜태의 집이라고 돼 있는데, 또 계단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놔놓고, 물로 금지부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곤란하지 않나요? 아층구역이고, 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네요. 어 엄청나요. 저위 좋네요. 조금 이따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곳은 동방리 용해암이 있는 곳에서 바로 아래에 계 일단은 금주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물놀이 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노란 라인이 켜져 있어요. 계곡으로 해서 뒤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피리 같은게 있어 <웃음> 잡았을 바에아 이곳에 물놀이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들도 많이 있네요 요 밑에 있어 물고기 저기도 많잖아 근데 강이 좀 깊어 보이는데 여기 그걸로 <웃음> 더 길었어야 된것 같은데 자, 이러한 계곡들이 쭉 뒤로 이어지네요 바위들이 모습이 좋고요 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영검진이 어쩐지 섰는데 이곳은 동막계곡에 동막리 응해암이 있는 바로 아래 혜태이집 부근입니다 그늘막이나 텐트를 칠수 있고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동방리 용의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의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네. 공룡화장실 안쪽에 보면 여기 뭐 차량은 못 들어가는데 한번 걸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야영장 비슷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막리 응애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세 개네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의 바위가 바로 제 앞에 보입니다. 가운데와 왼쪽과 오른쪽에 바위 1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진공원의 한탄강역. 지계단으 그 한번 내려가고 아까 밑에 거기 쓰 있는데. 이 지역이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라고 합니다. 길이 있어요. 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밑에서 봤던 그길 같은데.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기암 계석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계곡에 바닥이 전부 돌로 되어 돌어 여기도 소라를 많이 잡았네 고개, 계곡이 보면 전부 돌로 돼 있어요. 세계 지질공원이라 등록되어 있는 저쪽 쪽이에요. 저렇게 쭉겨서이대기까지 그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위로는 그냥 일반 계곡이에요. 잠시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이네요 연천군 동막 계곡에서 그냥 물놀이만 하려고 그러면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 음식점과 민박 그리고 야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좋을 세계 듯 합니다 지질공원에 등록되 있는 이 위쪽으로 사유지고 아직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러나요 저 앞에 차량 통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개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이쪽입니다 이 뒤쪽에 숲이 가득 잡고 바로 앞에 여기 돌무더기 여기가 있고 이쪽 백기에입니다 이쪽 백 이렇게 해서 아이아매로 어... 해서 한탄강 시질공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고 바로 옆에 아마 여름 되면 여기 개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이런 시간이라 개장을 안한듯 합니다 2020년 7월 7일 날 등록이 됐네요 이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영장이 놉니다 민박이나 방갈로 족구장 등 있는데요 이미 이용하고 있고 잠시 요 아래에 계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영장에 있는데 아까 밑에서 좀 많이 올라온 지점이고요 너룩 바위가 있네요 여기에 아주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아 계곡에 물이 얕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잠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원타치트 너룩 바위 좋아요 캠핑 많이 하시고 계시고. 와, 물고기 엄청나게 많네, 여기. 봐요. 오, 점프하는 밥. 야, 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고기. 쪽대 하나 가지고 와서 좀 고기 잡으면 되겠어요. 근데 먹기에는 너무 작고. 재미로 잡았다가. 방식하는 거죠 아 이렇게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우리 야영장 바로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넓은 바위가 있는 이 계곡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놀기에는 좋습니다 이 너럭바위 마당바위에서 쭉 걸어서 계곡에 물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은 에, 나무 밑에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휴식하고 저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바로 여기는 오른쪽은 야영장 입니다 이 야영장 이용에 관한 것은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을 할수 있고 여기 펜션이 쭉 있고요 아직 여름에 이런 시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저 안쪽에 이용을 하시고 계시네요 여기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펜션이 있고 가운데에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기 바베큐 하고 계시네요 바로 앞에 여기가 물놀이 공간이고 와저 앞에 바위 엄청 멋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남자 사워장 여자 사워장인데 가운데에 계수대 저기 또 화장실 쭉 있네 여기 갈리동 같아요 이렇게 요거 해가 이제 에어컨 되고 옷장 있고 냉장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한풍기 있고 우리 야영장에는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야영 사이트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전이 되면은 가격이 두배 이상 올라가는 듯 합니다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상위 지역이고요 부흥교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치사야영금지예요이 계곡인데 위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에 계곡은 거의 비슷합니다 텐트를 한번 볼게요 너룩 바위가 있고 여기 계곡이 물이 쭉 흐르고요 근데 바로 옆에 펜션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동막 계곡의 중요한 포인트 첫머리 해태의 집 동막리 응회암 우리 야영장까지 쭉 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많은 계곡의 계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포인트 하나가 남았습니다. 돌둥지 유원지가 오늘의 마지막 동막골의 포인트입니다. 중간중간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나오는 돌둥지 유원지가 가장 좋은 동막계곡의 물놀이 공간인듯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민박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에서 2층 원두막 형태로 쑥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멋진 계곡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동막골 돌둥지 유원지를 지나니까 더 이상 좋은 곳이없습니다 날파리가 쳐보고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내에 있는 동막계곡을 찾았습니다. 멋진 계곡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올라가겠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